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곳이 여기가 어딘가요? 아유, 여기는 젊은이들의 거리? 젊은이들의 동네죠. 드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네. 저번에는 저희가 로이드 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프레드 아, 젊은이들의 어떤 상징으로. 저는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카메라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뭐원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그 네. 다음에 옆에 3까지 지어져 있고 네. 네. 타워 5가 최근에 아주 솔드아웃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고 타워 6를 잘해줘. 곧 네. 분양하기 때문에 뭐 거두쇼미하고 바로 그냥 걸어가볼까요? 네! 걸어가 건너, 걸어가 볼까요? 네? 어, 커피숍이 또 유명한 뭐 베이커리인가? 네. 네. 베이커리가 있죠 콘시어지 t 콘시어지가 있다 아 이게 스 e e s n a Small v i 네. 생긴 지 얼마 안된 건데 그리고 저쪽에는 또그 아이스크림 그 r m a n I think in 네. 네. 네. 발뭐 비슷하잖아요. 네. 발뭐 비슷하잖아요. 아, 저는 저희가 네. 앞에서 찍는 찍으실줄 몰랐어요. 저희를 뒤에서 찍는, 찍으실 거라고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앞에서 찍어 주시고 계시네요. 뒤뒤뒤 음. 음. 뒤. 뒤, 뒤, 뒤 네. 네. 이제 타워 파이프 벌써 공사 시작했 시작했고요. 예. 네. 어느다. 그죠 아, 네. 서울 빠르네. 타워 6도 이번 금년 2022년 언제부터 좀 시작한다고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에 써 있을까요? 네.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시작을 한다고 착공을 네 맞아요 착공을 하고 이게 한 사오 년 걸리는데 이거는 좀긴 프로젝트. 그 네. 네. 그래서 한육 년. 6년. 6년 정도. 와그 예상 완공일이 한2 0 2 8년9월 네. 정도. 딜레이가 되면 그칠 그러니까... 년짜리 프로젝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2...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위안. 보시는 저희 구독자들은 문화 충격일 수도 있어요. 무슨 아파트 칠 년을 항상 빠른 거보다는 <웃음> 방향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그죠 네, 아, 그런,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 6 정보를 저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센터 안에서 실제 모형을 보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으로 마지막 타워, 타워 6인데 보시다시피 타워 5는 좀 작게 39층짜리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대수도 369세대로 좀 작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타워 5에서 들었던 피드백을 적용하기로 해서 타워 6에는 투자를 로비에 그랜드 로비를 원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큰 호텔, 럭셔리 호텔처럼 로비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구가 여기서도 들어오고 반대쪽 몰 쪽에서도 들어오고 주변에 차를 지나가서 픽업하고 드롭하고 이런 호텔처럼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일반적인 타워처럼 그냥 사각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대단식으로 만든다는 게좀 특이한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다 발코니, 테라스로 입주자들한테 쓸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파라솔 같이 자기 뭐 페어 펀치처 갖다 놓으면 아주 이쁜 뷰를 자랑할 것 같아요. 그리 그런, 그런 그랜드 로비 위에 리테일 스페이스를 지금 배정을 해놨는데요. 저 목표가 L v M H 루이 루이 루이비통 루이비통 리테일이 좀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래서그 들어온다면 정말 타워6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전체 28에 입고되는 어메이징 브랜우두 전체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레벨업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브랜우두의 어떤 프로젝트와 달리 지금 웬만한 유닛에서는 파킹 하나, 스크리지 하나가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일 작은 460스크피트짜리 그것도 원 배드이긴 한데 그게 20층 야, 들만 빼고 파킹이 다, 아, 골고루 된다고, 그러네요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고요 들어가세요. <목소리> 들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 네. <목소리> 네, 들어가세요, <목소리> 네, 어가세요 로이드 세요들로이드요들 주인이고, 그 다음에 요치어가 <목소리> 타운 센터 가 주인이고, 그다음에 몰 주인이기도 한이 <목소리> 와, 그 다음에 어렌세요 주인이기도 한이가발사가세그와중가 타워 6가 <목소리> 지금 들어양을요들고 <곧> <목소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이잖아 저기 나오면 이렇게 구름 닭이처럼 나오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스타벅스가 있고요 밑에 맥도날드가 있고 시네클렉스 극장이 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스포틱 라이프가 들어와 있고 여기 좀 얼스가 들어오죠 여기 얼스 얼스도 들어오고 세포라 그다음에 H&M 들어와 있고 다 보시면 굉장히 좀 아, 브랜드투도가 바고 있구나 라고 현장 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투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돈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해 네. 그냥 여기다가 적금처럼 묻어두자 네. 그리고 한 (7~8년) 뒤에 보면 이게 이제 가격이 떴을 거라는 거 기대하셔서 거죠. 이제 투자하실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자제분들 중학생 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학부모들도 미래 이렇게 좀 아이를 위해서 예 네. 네. 왜냐면 이거 위치적으로 (UBC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죠 그죠 네. 뭐 SFU도 (SFU) 맞고. 뭐 (BCIT는) 많 코앞이고. 네. 에밀리 카 중간이라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메트로 타운에서 좀 이제 브랜드로 많이 몰려온 느낌. 네. 여러모로 미래 투자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이라 볼수 있다는 것은. 어, 아직 모르는 거, 그죠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예. 조금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칠일 동안 이미 기파짓을 예. 내셨더라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기파짓도다 네. 돌려받으시고요. 맞아요. 저희 고객분들도 간혹가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취소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이뭐 뭐 어떤 뭐 사정에 예. 따라서. 네. 근데 전혀 저희가 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 이러지 않아요. 전혀. 아시죠. 그래서 네. 저희는 늘 여러분 곁에서. 길게 보기 때문에 뭐 부담감을 안 느끼시고 지금 영상 보시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바로 전화, 전화 주시면 네, 저희가 네.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